제가 중간에 피드백 한번 좀 드리고 갈까요? 네. 음, 우선은 그 지금 도메인 아까 처음에 시작했던 부분 한번 잠깐 줌인 해보시면 은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것들은 생각의 틀입니다. 생각의 틀이고 이것들을 지금 동준님께서는 Class for Component 드리븐 해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고 저는 앞으로 여러분이 공부해 나가는 큰 방향들이라든지 생각의 틀 이게 과연 내가 어, 어느, 어느 지점에 어떻게 위치해 오고 있냐라는 공부의 학습의 어떤 로드맵으로 쓰고 다른 도구로도 확장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는 관점으로 제가 피드백들을 들으는 거니까, 음, 지금 동준님이 주시는 피드백 플러스, 그니까 어떤 퍼스펙티브가 다른 거야. 코끼리를 앞에서 보는 것과 옆에서 보는 것과, 그쵸, 밑에서 보는 것과, 아니면 수치적으로 보는 것과. 뭐 수치로 가면 몸무게, 뭐, 키, 그 사이즈, 코, 길이, 뭐, 힘,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각도를 드리는 거니까, 그런 차원으로 일단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지금 그, 개념, 틀, 영역으로 좀 설명해 드리면은 데이터를 다루고 있거든요. 숫자. 결국 숫자를 다루고 있어요. 숫자. 근데 숫자는 어떤 것들을 내포하냐면, 우리가 왼쪽에 퍼스펙티브, 탑, 프론트, 라이트 뷰가 있죠. 결국엔 숫자도 이 카테시안 코디넷 시스템 안에서 위치를 규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게 사실 전부 다예요. 결국 하나의 숫자, 예를 들면 2라는 숫자는 뭐지? 뭐 사과가 두개 있나? 그렇게 쓸 수도 있겠죠. 뭐, 뭐, 예를 들면 내가 2월이 내 생일인가? 그럼 이, 가가 레프레젠트 하는 건내 생일을 레프레젠트 할수 있겠죠. 2라고 하는 것들은 이 공간, 어느 공간에 이게 그러니까 플레인이나 성명다 설명, 설명해 줄 건데, 2라는 이 숫자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데이터를 가공하고 만들고 다루는 건데, 특별히 이 숫자 데이터를 지금 도메인에서 봤을 경우에는, 이제 또 중요한 레이처가 하나가 뭐냐면은, 그,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현실 문제를 디지털 세상으로 가져와야 돼요. 예, 네, 전 되게 상위 레벨 여러분들이 생각을 자극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려면은, 이게 이산화 과정을 반드시 거, 거, 거쳐야 되거든요. 디스크리타이제이션이라는 과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 강의 많이 들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러냐면은 결국에는 공간을 나누는 거예요. 이산화 시키는 거예요. 그게 원 디멘전, 투 디멘전, 쓰리 디멘전, 포 디멘전, 파이브 디멘전 계속 나가겠죠. 원 디멘전에서는 이산화 시킨다는 개념을 도메인으로 보시면 돼요. 그렇잖아요 시작과 끝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야 이산화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날로그의 사인 커브, 코사인 커브그럼 무한의 커브가 나온다. 무한의 점들이 나온다. 근데 이거는 컴퓨터 이해를 못 해.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우리는 이걸 미분한다. 나눈다는 거지. 이게 디스크리타이제이션이에요. 결국, 지금 여기 컴포넌트를 보게 되면은, 시작점과 끝점을 줌으로써, 지금 리스트, 그러니까 도메인만 포커스 합시다. 컨스트럭터 도메인에서 결국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처음과 끝을 규정하는 거야. 적어도 이, 이 좌표계의 세상에서는 0이 시작이고 10이 끝이야. 그만한 세상을 만들어줘라고 저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라이너 뷰포트도 이게 무한할 것 같죠. 무한하지 않습니다. 계속 줌아웃 해가지고, 저 멀리도 하는, 멀리도 땡겨버리잖아요. 그러면은 토런스 값이 엄청나게 크게 작동해가지고 이게 퍼시전이 에러가 정말 심하게 나요. 나중에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든지 할게요. 어쨌든간에 공간을 정해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0과 1이라고 0 하는 거는 이제 어떻게 도메인을 정한 거고 이거 우리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튜플로도 표현할 수 있겠죠. 튜플, 파이썬 튜플, 파이썬 리스트로도 동일한 정보를 갖고 있을 있어요. 해석의 문제라고 이제 말씀드렸죠. 자, 우선 두 개의 정보만 있으면 우리는 이거를 공간을 규정할 수 있다고. 어, 어, 어떤 공간은 그러니까 원 디멘션 스페이스, 티밸류로 그렇죠 그래서 시작과 끝점을 나눈다는 거죠 그 관점으로 이 컴포넌트를 이해하셔야 돼요 네. 자, 그러면은 이게 2D로 넘어갔을 경우 아까 그콘스트 도메인 2 d 있었죠 2D 한번 볼까요? 똑같아요 이거는 그냥 결국 두 개가 있는 거야 우리가 2D, 2D 좌표기 뭘로 봤었죠? UV로 봤었죠? 예. 네. UV니까 당연히 U방향 하나 있어야 되고 V방향 하나 있어야 되는 거야 어떤 의미로 보면 아까 만들 아까 봤던 그 도메인 두 개가 있으면 이건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이걸 하나의 리스트로 패킹을 하던 아니면 튜플로 패킹을 하든 네개의 아이템이 있다 상관없어요 그건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그 숫자, 숫자 정보를 해석하는 결국에는 숫자 두개두개가 2개, 있음으로써 UV 스페이스를 제한 공간을 나눈 거고요 그 다음에 XYZ 세개 있겠죠 XYZ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월드 좌표계가 이게 암묵적으로는 마이너 시스템 상에서는 그 좌표값이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음. 자 그러면 다시 아까로 가볼까요 컨스턴트 도메인 쪽에 있는 거자 우리 이제 알았어 결국에는 처음과 숫자 개념적으로 두 개의 숫자가 있으면서 우리는 하나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야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2D에 있는 그 스케치들이 삼원 공간을 이해 못하듯이 그냥 그 공간 안에서만 딱그 세상인 거야 그 상태에서 우린 그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r a 레인지 리스트 같은 아, 죄송합니다 r a n g e 나 시리즈 같은 경우는 아까 뭐라고 설명했죠 랜덤이랑 똑같아요 데이터 제너레이션 시켜주는 거예요 그냥 예. 이분하게 시켜주는 거지 랜덤을 말 그대로 랜덤 이야기 시켜주는 거고, 랜덤도 도메인이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상한선, 하한선 주고 이 안에서 저 컴퓨터한테 지시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익스플리틱하게 컴포넌트를 만들어 놓은 것 뿐이야. 여러분들 이미 그런 사고를 하고 있었던 거고, 그 사고가 있어야지 디스크타이제이션이 가능하고, 그 사고가 있어야지 현실 문제를 컴퓨터 사이드로 갖고 올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요약을 하게 되면은, 도메인은 그러한 것들이고, 그 다음에 t value 1D, 그 다음에 ub value 2D, xyz, 3D, 4D, 5D 계속 나갈 수 있겠죠 왜냐면 거기에 맞춰서만 우리가 기면전에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해주면 되는 거니까 공간을 규정해 주는 거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 하나 과거의 경험과 커넥션을 걸어보죠 우리가 리 e p 메 r a m e t 션 배웠죠 리 e p 메 r a m e t 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정, 물론 Reparameterize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가 특별히 코딩을 할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은 우리가 서피스나 커브나 원 d 커브든 2D 서피스든 뭔가 만들지 않으면, 이도메인은 우리가 알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그 수치적으로 넘어가거든요. 내가 만약에 321mm 짜리 라인을 보면, 페라메탈라, 그러니까 페라메 보면 0부터 321이 나올 수도 있는데, 막 트림을 하고, 뭐 연결, 조인해서 붙이고 하면 이게 각각의 고유값들이 막 엉키고 섞여가지고 값이 애매해요. 져 이런 경우에 리페라메터를 시키면, whatever, 0부터 1까지 고정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데이터 쪽다루게 되면, 노멀라이제이션 반드시 하거든요. 머신러닝이나 데이터 다루는 쪽 가면 은 무조건 노멀라이제이션 하는데, 노멀라이제이션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아웃라이를 어제거하고그 다음에 그, 이제, 뭐랄까, 데이터 프로세스 할때좀더 이게, 무한의 값보다 규정을 딱 시켜놓는 거니까, 하는 공간상에. 그래서, 각각의 데이터들을 프로젝션 했을 때도 이게 큰 차이를 우리가 그 안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음, 리파이메터라이즈를 함으로써 우리는 꼭 어떤 공간이든 0과 1 사이로 집어넣는 거야 어떤 경우는 마이너스 1, 플러스 1로 넣을 수도 있고요 그 그러니까 기준만 있으면 돼, 마이너스 1이든 플러스 1이든 마이너스 1, 아니, 0에서 1이든 0부터 100%이든 어쨌든 간에 그건 여러분들이 규정하면 을 되는 거예요 그 시스템 안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리파라미터라이정도말 말 그대로 도메일을 리셋시켜주는 거야 야다 필요 없어 0부터 1까지 무조건 선이 어떻던 간에 우린 이걸 알아야지 이 데이터 갖고 쿠킹을 할수 있다는 거죠 서피스가 됐던 라인이 됐던 그려 지시나 요 여러분들 이게 말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비디오 를돌려보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건 생각이 틀리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고, 그다음에 데이터 제너레이션 할때 아까 랜덤 같은 경우는 l 벨류가 하나의 값이었던 거고 지금 레인지나 시리즈 같은 경우는 각각의 갖고 있는 성격상에서 디스크 타이즈 하한 거예요. 0부터 10까지 가는데 10개를 만들어서 0부터 10까지가 떨어진 거고 만약에 이게 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0부터 100까지인데 10개라고 했으면 0, 10, 20, 30 이렇게 이산화가 됐잖아요 공간이 그쵸? 그리고 밑에 시리즈 같은 경우도 S 같은 경우는 시작점이고 N은 몇 개를 띌 거냐 C는 총 개수가 몇 개냐 이 방식으로 그냥 주어진 공간을 나는 거야 이산화 시킨 거야 그게 다예요 사실 레인지 시리즈 말고도 여러분들이 이산화 시킬 수 있는 방법들있으 계속 집어넣을 수 있어요 이건. 네. 내가 어떻게 공간을 장악하겠다는 의지니까 그 알고리즘 자체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공간들을 나누는 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디자인 스크립트는 좀 깊게 들어가다 보면 결국 포인트로 모든 걸다 해결해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트랜스포메이션 그 뒤에 이제 트랜스폼을 설명해 주셨는데 트랜스폼 같은 경우가 사실은 우리가 복잡하게 뭐 스케일 있고 뭐 있고 뭐 있고 이래 보이지만 결국에는 다 벡터 칼큘로 해주는 거거든요 다 벡터예요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 드렸죠 라인, 커브, 폴리라인, 서피스 이거 다 벡터들의 연결성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차이밖에 없어요 내부적 데이터하고 좀다 똑같아요 디그리 몇으로 계산할 거냐 연결을 할 거냐 스트리트 라인으로 연결을 할 거냐 인터, 인터폴레이션이거든요 이게. 포인트와 포인트 사이를 보관하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들을 지금 하나의 틀로 여러분들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좀 어렵더라도 이거 계속 들으시면 이제 딱 통일장 이론처럼 설명이 딱돼 그래서 이걸 다른 소프트웨어 에 적용해도 충분히 이제 적용이 가능하거든요 나중에 여러분이 테디 시스템을 하거나 이런 언어들과 이런 랭귀지들이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여기에 발목이 안 잡히고 마음껏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제 단계에 오르는 거죠. 어쨌든 트랜스폼은 결국에는 벡터에 대한 이야기고 형태로는 그 규칙에 맞게끔 데이터가 해석돼서 화면에 뿌려진 거 보여지는 것뿐이에요. 예. 네. 그래서 결국에는 세로브 벌티시스고 이 벌티시스의 연관성을 가지고 우리가 아날리시스에서 또 다른 데이터를 가져올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살짝 제 지금 저거는 노트에 보면은 포인트를 x, y, z 에서 만들 수 있었죠. 콘스 o r PT를 통해 가지고 그래스 o 컴포넌트. 어? 근데 이제 리스트로도 만들 었었죠 아까 동준님이 뭐 영일3 그다음에 뭐 바운드로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2D 같은 경우. 는 왜냐하면 바운드가 여기 보면 0과 10이잖아요. 그 x랑 y로 해석을 해버리면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 해석에 대한 문제랑 그렇죠. 그런 문제가 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자, 리맵과 프로젝션에 대해서도 한 이야기 해볼게요. 리맵 프로젝션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게 리맵과 프로젝션이 가능한 이유가 지금 아까 우리 그 기존에 있는 그 도메인이 있잖아요. 이런 A라는 도메인에서 B라는 도메인으로 마치 여러분 소금을 계산하듯이 그 프로젝션 해 주는 거예요. 이게 데이터 왜 이게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이게 코딩을 계속 하다 보면은 굉장히 로우 레벨의 어떤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건축적인 어떤 형태들 만들 때까지 데이터들이 계속 변형이 돼요. 그때마다 이 공간에서 저 공간으로 프로젝션을 시켜야 돼요. 예? 이 공간과 예를, 예를 들면 0부터 1까지 리파라메터라이즈된 라인이 있어. 근데 뭐 10부터 25까지 그 UV를 갖고 있는 예를 들면은 서피스가 있어. 이거 둘다 리파라메터라이즈 해 가지고 0과 1로 만들어서 치환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이 공간과 이 공간을 연결을 는겁니다 그럴 때 많이 쓰는 게 리맵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리맵을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냐면 그래픽사도 진짜 많이 씁니다. 저도 리맵을 그러니까 리맵 정말 많이 써요. 어떤 걸 하든지 간에 단순히 화면에 뭔가를 그리고 알고리즘을 딸 때도 많이 쓰는데 이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의 공간상, 제 아까 얘기했죠? 시작과 끝이 있으면 공간이 규정된다고? 그 하나의 그 스페이스, 상에서 다른 스페이스로 연결할 때, 리맵을 시키는, 시키는 거예요. 이, 이 도메인 속성에서 이 도메인으로 넘길 때. 그거를 리맵이라고도 하고, 지금 여러분들 왼쪽 보시면 톱뷰 있죠? 화면에, 여기. 톱뷰. 지금 여기 톱뷰 있고, 그 다음에 퍼스펙티브 있고, 그 다음에 프론트뷰, 라이트뷰, 이거를 좀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더 하시다 보면 이게 결국 뭐냐면 이게 프로젝션이에요, 프로젝션. 제가 조금 더 로우 레벨로 설명드리면은 여기 많이 포인트 하나 있다고 치자고요. 만약에 여기가 예를 들면 뭐2컷마 여기는 뭐 예를 들면 뭐 1.5 그죠? Z 축으로는 뭐 0이라고 봅시다. 이게 지금 우리는 수치상에서는 이렇게 프로젝션 되지만 퍼스펙티브에서 우리가 한 이쯤 있다고 가정을 하고 자고. 근데 지금 이게 이 화면 스크린에서는 이렇게 프로젝션 되는 거거든요. 화면 스크린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니까, 러화면에서 이렇게 되어 지만우리는 여기, 이, 이 지금 공간 자체가 트윅이 됐잖아요, 엑스터라이트가 이게 바뀌었잖아요. 그니까, 러 화면상, 여러분, 게임 같은 것할 때도 이렇게, 게임 할 때도 화면 움직이면 모든 게다 바뀌잖아요. 3차원 그래픽스가. 이게 다 프로젝션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다 리맵이에요, 사실 뒷단에서 일어나는 게.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도메인은 데이터 제너레이션이고, 디멘전이 뭐냐 했다는이야기고 이것들을 A라는 도메인과 B라는 도메인에서 연결할 때 리멘터 포지션을 쓴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플레인 부분 좀 추가를 드리면은 플레인 한번 가보세요 이게 사실 사람들이 되게 중요하게 바하는게 사실 플레인이거든요 사실 자 제가 3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이 3이라는 숫자가 뭔지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이 데이터를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린 이거를 어 예를 들면 제가 2라는 숫자를 하나 더 넣어볼게요 이렇게 2라는 숫자를 가르치는 다음에 예를 들면 내가 벡터로 해석을 해볼게요 그럼 우리는 전통적으로 얘네들 x랑 y로 대비 시키죠.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스크린 좌표가 있다고 청했을 경우에는 아니, 죄송합니다. 이렇게 캐드 좌표계, 캐드 좌표계 여기서 0,0이지. 그리고 일반적으로 스크린 좌표계는 여기를 0,0으로 보거든요. 그러면은 얘를 해석해 보자고. 3,가 갈 거고 2,가 갈 거예요. 여기쯤 찍히겠죠. 그죠 얘를 월드 좌표계로 해석을 하면 그럼 스크린 좌표계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3, 찍히고 그다음에 2, 2인치 찍히겠죠. 같은 정보인데 다르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프로젝션과 이 플레인 때문에 달라져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뭘할수 있냐면 은이 3과 2라는 이 벡터 벡터는 뭘로 투영이 돼야 되냐면 플레인으로 투영이 돼야 돼요 플레인으로 네. 근데 플레인도 사실은 보면은 여러분들 어막 패널라이징이나 이런 거 해보다 보면은 이제 어떤 식으로 많이 되냐면 아까 노멀라이즈도 마찬가지지만 결국 우리가 3차원 잡혀가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이상 서피스 하나 만들었어 그렇죠 여기다 원을 하나 뚫었어요. 아니면 여기다 뭔 지오메트리 하나 만든 다음에 지오메트리에다 리맵을 시켰어요. 이거 할때 어떻게 되냐면, 로우레벨단에서는 월드 플레인 값이 하나 있고요. 이 서피스를 규정하는 플레인 값이 하나 또 있어요. 그리고 이 서피스에 대한 디바이드를 했어? 그럼 이 디바이드에 각각의 UV 방향이 있을 거잖아요? 각각의 모든 포인트들은 다 플레인 값을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이라키가 어 이렇게 된다는 거야. 벡터가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로컬 플레인 있고, 월드 플레인 있는 거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오픈제이나 웹제나 이런거 쓸때이 트랜스, 이, 이 플레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이 벡터를 다 계산을 하거든요 사실 우리 는 여기까지는 알 필요 없죠 이것만 알면 되죠 근데 중요한 게이 벡터가 여러분들이 뭐 XYZ 포인트 만들고 막할때 근거는 다이 월드좌표기 기준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좀더 복잡해지고 복잡도를 다르게해서 특정 복잡도까지 올려야 될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플레인을 되게 많이 써요 오케이? 제가 다른 예를 플레인을 제가 티칭할 때 항상 들은 예인데 제가 음, 어, 원을 하나 그려볼게요. 예를 들면은, 여, 기서 내가 2컴마, 2컴마, 원을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원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예. 네. 얘 정보 값은 뭐냐면, 0 0 0의 벡터 값이 있고요. radius 값은 뭐야? 결국 2란 말이야. 이 정보를 이 플레인에 해석했을 때 이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말을 살짝 바꿔볼게요. 제가. 이런 플레인이 있다고 가정해보자고요. 네? 여기가, 여기가 원, 여기가 원점이라고 보자고요. 자, 0,0,0,0이죠. 그 다음에 지금 2니까 두 칸씩 가와요. 두 칸씩, 두 칸씩, 두 칸씩, 두 칸씩. 그러면 원이 이런, 이런 1픽스가 만들어져요. 무슨 말을 쓰면 는 거냐면은 얘 정보는 똑같은데 플레인 자체가 변하는 거야. 이해가 되시나요? 플레인 자체가 트랜스폰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음, 저는 단서에 이렇게 스트레치를 했는데, 이게, 이게 공간상에서 플레이는 자꾸 이 휘어져 있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겠죠? 아니면 뭐 노마 벡터 한 지점을 딱 찍으면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건데, 제가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플레이는 공간을 규정한다는 거요 공간. 이것도 UV 도메인이 있겠죠? 근데 이건 되게 이분하잖아. 근데 이건 이분하지 않아요. 이건 non-linear 해요. 어쨌든 공간을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결국이 공간을 트익함으로써 내가 포인트 그리드를 이렇게 만들 수도 있지만, 이분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한 부분에 되게 댄스하게 모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어트랙션 같은 거 써가지고 이 코디네시스 자체를 왜곡시켜 버리는 거야. 마치 블랙홀 같은 거 우리가 볼때왜 이렇게 그리잖아, 이렇게 그림 같은 것 이렇게 <웃음> 여기가 중력이 무거운 게 있으면 이렇게 왜곡된다고 해서 어, 이한 칸을 예를 들면 빛이 1분에갔초에갈수있는 거리라고 친다면 얘가 좁아지면 여긴더 빨리 간다는 걸 레프트렌트시 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플레인에 대한 개념은 공간 자체를 규정을 규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플레인은 또 다른 플레인에 또 얹혀 있을 수 있고 얹혀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여러분 은그 게임 엔진이나 렌더 링 엔진 개발할 때 이런 식으로 많이 개발하거든요 그래서 플레인은 어떻게 보면 은 벡터가 해석할 수 있는 세상을 근거해 주는 거고 지금 여기서 플레인 같은 경우는 UV 두 개죠 각각의 공간을 레프레젠트 할 때는 도메인으로 볼수 있다 m i 스 값으로 데이터 제너레이션 하는 거는 아까 리스트, range, random 이런 형 식으로 제너레이션 할수 있다 그렇게 좀 틀이 잡히시나요? 네, 이게 이런 이런 사고 훈련들이 중요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그라스포퍼 평생 할거 아니잖아요 어쨌든 이, 이 컴퓨테이셔널한 도구들을 알려면 이 컴퓨테이셔널한 사고를 우리가 가지고 어떤 도구에서 어떻게 데이터가 제너레이션이 되고 취익이 되고 해석이 되는지에 대한 학습이 되,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약간 그런 앵글로 좀 여러분들한테 복잡할 수 있는데 뭐 간단하게 드려봅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노트를 적어놨는데 그그플레인할때 제가 좀 추가 설명을 조금만 더 해드리면 은 이제, 이런 관점으로 도 어, 여러분들이 확, 사, 사고를 확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자, 아까 제가 그, 플레인 설명할 때, 이게, 이게 이제 공간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플레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지금 얘는 지금 UV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어, 이건 2D인 거고, 1D를 봤을 때는 그냥 하나의 쭉 라인이 되는 거죠. 그죠? 예. 네. 이건 되게 간단하죠. 0부터 시작해서, 뭐, 마이너스 뭐 5, 플러스 5. 이것도 이제 민맥스 값이 있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도메인 이 하나 만들어진 거죠. 예. 네. 이것도 UV이 마찬가지고, 3차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데 이게 우리가 아까 이게 프로젝션이라는 개념이랑 같이 좀 보게 되면은 이런 것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커브를 이렇게 이제 익스트루전 해가지고 뭐요런요런요런넌리니아 요런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이를들면 이렇게, 이렇게. 뭐 블루칸 이런 거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얘를 U 방향으로 따고 V 방향으로 따서 이렇게 펼친다고 결국에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만약에 여기가 0,0이고, 이게 리 e p a r a m e t 됐다는 전자의 1,1이라고 봤을 경우에, 0.5, 0.5가 되겠죠, 여기 가운데니까. 그럼 가운데 어, 여기 어딘가 있겠죠, 여기. 가운데 어딘가. 그쵸? 여기가 시작점이, 얘가 여기랑 매치가 되고, 요 도메인이 여기랑 매치가 되는 거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걸 하나의 좌표기로 보자는 거지, 플레이는 그러면은, 얘는 지금, 우리가 2차원상에서, 야, 너 포인트를, 어, 0.5랑 0.3에 맞춰서 올려 줘. 이렇게 그러면 0.5랑 0.3에 찍히겠죠 이 좌표계에서 얘가 알고 있는 해석하는 방법은 그냥 요거 하나 하나일 뿐이에요 근데 이 공간 자체가 이렇게 트랜스폼이돼 있으면은 얘는 여기 찍히겠죠 예, 네. 3차원 공간에서는 이런 식으로 3차원 공간에서는 얘가 어디 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쵸 아니면 내가 지금 여기다 점을 하나 찍었어요 이 점을 하나 찍었는데, 이 점을 이 UV 좌표계에서 봤을 경우에는 1,1이겠죠. 왜냐면 끝이니까. 근데 이게 XYZ 했을 경우는 X, Y, z 로 올렸을 경우에는 값이 특별, 특별한 값이 나오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좌표계로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플레인이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1D, 2D, 3D, ND 매니저를 할때 여러분들이 프로젝션하고 리맵하고 이 플레인에 맞춰서 데이터를 해석하는 거. 이게 한그 이제 영역이어가지고 제가. 노트를 해놨었는데, 어, 설명드리는 걸 깜빡하고 넘어갔습니다. 뭐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